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훈 소장입니다 오늘 김상훈 소장의 찾아가는 창업 아이템쇼 오늘 저는 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외식 아이템 참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외식 아이템이 아니고요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있어 할 서비스업 아이템 특히나 우리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의료기, 특히 한빛나노 의료기 사업을 지금 아주 오랫동안 운영하고 계시는 조천석 원장님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예 네. 반갑습니다 이야 원장님 이렇게 뵈니까 야 이게 한빛나노의료기 이렇게 했는데 야 여기 지금 이 동네에 정착한 지가 올해 얼마쯤 되십니까? 아, 올해가 만 15년째입니다 만 15년째 예. 그러면 이런 직장생활 퇴직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많이 계시는데 예, 무슨 사업을 할까? 어떻게 살까? 사실은 직장생활한 기간보다 더긴 시간을 독립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예전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까? 저는 30대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30대부터 사업을 했는데, 예, 예. 구설을 두번 했어요. <웃음> 3년, 4년 방황을 많이 했죠. 그러면 사장님도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사업 실패 견해,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새롭게 재기를 위한 아이템으로 그렇죠. 한빛 나는 의료비를 선택을 예, 그렇죠. 하셨고, 맞습니다. 특히 선택한 계기가 첫째, 한빛도 한빛이지만 의료기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셨을 요 그럼 여기 그 사업을 본 것이 아니거든요. 예,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버 사업을 본 거예요. 아, 실버. 실버 아, 중요한 말씀이니다 앞으로 예, 예. 가면은 나도 늙고 다 늙는데 예, 예. 수명은 길어질 것이고 음. 이러면은 분명히 가정용 의료기가 이 실버 쪽에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걸 캐치를 음음. 했죠. 이건 된다. 된다. 단, 어. 사람 모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면 배우기만 하면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렇게 15년 동안 음. 자리 바꾸지 않고 쭉 해오다 보니까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네. 고객들 입장에서는 체험장이자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판매장이네. 맞니다 네. 체험장 고객은 여기 지금 고객 수가 이용하시는 분이 한몇분 정도 됩니까? 저 초창기에는, 예. 저희들이 여기 오픈하고, 2005, 년 2006, 년7년8년까지는한 예. 300년, 400년, 어. 매일, 우와. 매일 그 정도로 왔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예. 많은 것들이 생기니까 음. 그리 좀 이제 분산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한 많이 와야 한오0 5 명. 0 명.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5 6 0 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는지 잠깐 생각해 주세요. 저는 이제 좀 오락도 좀 해드리고 예.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인성 강을 많이 합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예. 살아온 길 예. 어머님들 자제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 예. 그러면 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들은 그런... 공부를 네. 많이 해야 될거같 아, 그럼 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느낀 것은 예, 예.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예. 팔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네. 팔면 자동이다. 으로 지금 예. 제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안에서도 소비가 되지만 예, 예. 어머님들이 전부다영업사원이에요 입소문 그렇죠. 나갔어. 하든걸 아 끌어오고 아. 이야기 해주고 아. 이제 이분들이 참 소중한 분들이라고 매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요 50에서 60분들이 예. 일주일이면 며칠을 나오시나요? 요즘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요? <웃음> 그러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한빛나는 오리오비 체험장이 첫째 쉼터입니까? 아니면 사람 만나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이뭐 재충전하는 공간이 어떠, 어떤 의미가 제일 클까요? 제 생각은요. 건강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되겠다. 예자신인데 예. 피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음.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사업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네. 여기 50에서 60분들은 대부분 한번 정도 한빛나노를 구매하신 분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구매를 할 예정이신 분들인가요? 지금 현재 나오시는 이분들은 네. 한번 정도가 아니라 네. 대부분의 한빛나노 제품을 다 쓴다고 보그래요 자식들까지도 다 <웃음> 자식들 까져요 어.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합필나도 의료기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뭐 대표 상품이 한1 0 가지가 채안 되는 것 같았는데. 아, 그소장이모르시요 아, 예예. 8 0 가지. 가지에요? 예. 예. 먹고 아. 입고 예. 쓰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되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어쩌면 체험실이 예. 장기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다 그러면 최초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종잣 돈이 네. 그럼 한 우리나라 평균 창업자들의 이 서비스업의 평균 투자금액 이한 1억 정도. 예 네, 맞습니다. 어 이거를 네. 한빛 나노는 한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 되나 네, 물론 네, 지역에 네. 따라 다르겠지만. 따라 네, 음. 평균 봤을 때 절반 정도. 네. 절반 정도. 네. 원장님이 느끼시기에 딱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 한빛 나노 고객들이 네. 우리 의료기를 써 보면. 뭐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아 원장님 이었으니까 이것만큼 좋은 것같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많죠 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게 왜냐하면 예. 이온열치료기 체험장이 예.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예. 입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은 말을 자, 조금만 잘못하면 은 예. 과대 과정하고 맞습니다. 를 받게 돼 있다.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음. 우리 제품이 어디에 좋고 어디 좋고 소리를 한 번도 안 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체험실에서 음. 어메이드로 오시고객분들이 오셔서 보고 해 음. 보고 좋으면은 음. 구매 가시는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체험장은 내가 좋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심스러 과대 과정고 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창업예정자가 네. 적어도 이 정도는 좀 갖추고 창업해야 된다. 음. 적어도 의료기 체험장 사업을 하려면 어, 님만이 느끼시는 우리 한빛나노 의료기 체험장 사업의 창업자 요건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하자면은 를를 없애는 게제 좋습니다 <웃음>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고 내가 낮아져 버리면은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가안하고 슬기하고 냉동기를 넣어 놓고 나와라 <웃음> 그치가 들어가서 제가... 달아라 하다가. <웃음> 우리 상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그래서, 그래서 원장님 얼마 보세요? 이거거든요. 원장님 얼마 보세요? 이건데, 아까 체험장 고객이 50에서 60분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체험장 고객이 또 영업이사, 영업사원 역할까지 하신다고 하셨고 결국은 수익모델은 체험장 오시는 분들이 돈을 내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첫주으로봐로 아, 그렇죠. 바로 결국은 네. 제품 판매에 의한 수익이 제일 네, 중요한데 맞습니다. 이게 뭐 판매라는 게 들쑥날쑥, 성수기, 비수기이 있잖아요 15년 딱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연간 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판매 금액이 이 회사한테 이상한 게 하나 있다고 예예. 예. 비수기, 성수기가 없어요 아. 꾸준히 자기만 예. 좀 어느 정도 마음을 띄고 한다면 예, 예. 꾸준하다고 우리나라 아까 1억 투자하신 분들의 창업자들의 평균 순이익률이 200만 원이에요 이게 <웃음> <웃음> 어, 이거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네. 물론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100만 원 벌이도 안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장인 기준으로 본다면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5, 6백은 충분히 가져갑니다. 이 얘기네요. 당연하죠. 그럼 앞으로 우리 한빛나노 의료기 신정점은 지금 15년 거리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계획 한번. 앞으로 계획은 뭐큰 욕심은 없고. 예, 예. 그냥 의리들하고 같이. 나는 음. 표현은 그렇게 같이 놀려간다. 그럼 최소한 <웃음> 최소 89세까지 는 하시겠다. 아,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한번 혼내만 빼주십시오. 야 야, 야, 이거 정말 야 그러면 84세까지 <웃음> 예. 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 요즘 80 넘어서까지 일을, 특히 이제 저희 세대는 <웃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아, 일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면서 장수창업, 오랫동안 할수 있는, 그리고 이 원장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과 이것까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아, 되게 의미있다라는 예. 생각니다 오늘 우리 조천서 원장님의 의료기 창업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짝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사실 뭐 창업이라는 게 쉬운 창업은 없습니다만 저는 사당이좀 의미있었다고 보여지는 게이 사업의 사업성은 우리 조천서 원장님의 이 표정과 인상과 얼굴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웃음> 차원에서 상당히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아, 즐거웠습니 예, 앞으로 네. 혹시 이쪽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신 분은 한번 원장님 한번 직접 찾아오시겠다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그럼 저희 팀성의껏 예, 도와드리죠. 예. 야, 예. 예, 오늘 저 이렇게 저녁에 대본 없이 제가 막 질문했는데 아, 예, 예.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